그러면 30세 기반으로 하고 음.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전문가님께서 권장하는 30세 만기 권장보험료는? 진짜 태아보험에서는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계약전환제도가 자동 탑재가 되어 있고 계약전환제도를 할때 여러가지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음, 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태아랑 어린이때 특약은 30세 음. 가져가고 성인까지 보장받을 100세트 계약은 따로 음. 무해지한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1 음. 0원정도되 그러니까 2000원 차이라고 보면 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사 발병시 우리가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보장받게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지한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태아보험 전문가 어린이보험 전문가 박정 팀장님 모시고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번 달 어, 가입하기 좋은 상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지난달 태아보험은 역시나 네. 네, 항상 얘기했던 H사 음. 어. 기반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음. 지난달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분산됐던 것. 같아요. 응. 음. 그러니까 태아보험 가입 자체가 많이 분산됐고, 음. 어. 그때 조합 설계가 갑자기. 조합, 조합 설계를 제가 조정.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셨어. 네. <웃음> 사실 근데 이게 설계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고, 음. 그렇죠? 제안을 해드리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고객님들한테 그 전자서명을 하시든 대면서명을 하시든 기본적으로 태아보험 하나만 해도. 음. 일단은 실비 따로. 종합 따로. 종합 따로. 응. 거기다가 거의 100세까지 또 플러스 되면. 네. 그러니까3 0대 만기 또 하나 하고 또 하니까 기본 세 개. 뭐 진짜 뭐수 많게 하시는 뭐네 개까지도 할수 응.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수고스러운 일이 됐지만. 네. 고객님들한테는 단돈 천 원이라도 아껴드릴 네. 수 있는. 네. 의미 있는 부분들이었다. 음. 그러면 일단은 헷갈려하실, 태아보험을 이제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연령대들이 보통 30대 초반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음. 갑자기 이제 태아보험을 기점으로 해서 보험이라는 상품을 관심 갖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해도가 좀 떨어지실 수 있어서 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음. 좀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제일 궁금한 것들부터 음. 좀 짚고 넘어가면 네. 30세 만기 음. 해야 되냐, 100세 만기 해야 되냐 이거에 음. 대한 논쟁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음.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시는 기본 방향에서는 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냐? 음. 음. 일단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30세 만기. 기본으로. 네. 음. 그러니까 30세 만기는 유지하기도 너무 쉽고. 음. 거기다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성 특약이 그 특약을 그대로 기본 플랜으로 80세나 100세를 하면 15만원 20만원이 넘어가는 그 구성을 추격해서 30세에 최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음. 어,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겠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위험률이 다가올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보장들을 최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져가는 방법 중에 지금은 실비가 단독으로 따로 있다 보니 종합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져가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다. 음. 그리고 고객님들께서도 유지하는데 음. 부담이 적으니까 장기적으로 볼때 다른 경제적인 여건들을 보실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응. 30세만기를 거의 추천하는 주 이유는 우리가 어린이보험 리모델링이 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른이 보험이라고 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 준비해줬던 그 보험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안내받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갈아타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내가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줬을 때 100% 만족을 할 거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100% 만족이라는 건 없다. 어, 왜냐면 국가도 계속 올라가고 환경적인 요인들도 바뀌고 없던 질병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30세 만기로만 준비해주고 이후는 너가 알아서 해 음. 라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성비 관점 그렇죠. 음, 가성비 관점에서 음. 이 태아 때가 정말 전 연령층 중에서 진짜 하이리스크 네. 그러니까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다 보니까 음. 충분한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정도 보장을 100세로 끌고 가면 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제적 안정기에 도래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대안이 될수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음. 이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30세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음. 기반이 되는 회사는 어쨌든 H사죠. H사다. H사다. 네. 어, 아낄 수 있지만 음. 저희가 지금까지 영상 찍고 하는 동안에는 음. 불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H사를 추천해 주시는 음. 가장 큰 포인트는 음. 일단 H 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선천적인 질병부터에 대한 보장 범위가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구 시스템이 원활하다. 청구 시스템이 속도도 빠르지만 분쟁 거의 없이. 왜냐면 지급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전환 제도를 우리가 진짜 태양보면서는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계약전환 제도가 자동 탑재가 되어 있고 계약전환 제도를 할때 여러가지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음. 그냥 전환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객한테 유리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약관을 봤을 때 음. 어떤 어떤 담보를 계약전환 제도 때 가져갈 수 있다는 라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음. 그 명시된 담보들이 다 중요한 담보들이에요. 음. 그리고 어, 무심사 조건으로 음.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심사 전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보험료가 그때 당시 요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네, 네. 계약전환 제도가 무의미할 수 있는데 태아보험 가입 시점에 적용되던 그 30세의 요율을 그렇죠.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2021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21년 4월의 30세 요율을 네. 2051년 4월에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다른 타사로 같이 비교를 했을 때 H사에서는 계약전환 제도를 이용하는 재가입 고객들은 음.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저렴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어찌 됐든 간에 음. 애가아프거나추가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어, 계약서 안에 음. 제대로 명시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주요한 담보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음. 계약전환 제도에서 모든 담보를 다 가져간 건아니거든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있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H사를 추천 안할 이유가 없다. 응. 그러면 30세 기반으로 하고 응.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님께서 권장하는 3 0대 만기 권장 보험료는 응. 어떤가요? 보통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보험료를 제일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2번이 응. 제일 큰데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보통 37,000원, 38,000원 응. 정도 되는 플랜이에요. 요대로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고객님들 항상 설계 받아보시면 다른 설계사님들보다 너무 작게 구성을 해줘서 음. 이걸 부족하지 않냐 하시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 음. 그러니까 실비랑 합해서 출산 전후로 5만 원대면 음. 충분하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셔서 30세까지 쭉 유지하시는 거가 아니라 한 5세에서 7세 정도 됐을 때 불필요한 담보 음. 가성비가 떨어지는 담보들을 좀 줄여서 실비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종합보험을 좀 줄이면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한 5세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보험료가 3만 원대 음. 네, 정도 되니까 정말 가성비. 가 저희가 앞전 연상에서도 음. 어린이 리모델링 포인트 잡아드릴 때. 음. 5세 때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세 때 시점 때 불필요한 담보들 정리하고 나서 어린이치하고 네, 사 보험을 같이 이렇게 음. 고민해 볼수 있는 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보험 리모델링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뭐한 10년 주기 음. 어, 내지는 20년 주기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어, 시대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또 추가해야 되는 담보들도 생긴다 라고 음.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보험 음. 에서는 대략 5년 주기 네, 그렇죠. 5년 주기로 지속적인 관리와 음. 어떤 리모델링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 어,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음. 싶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모든 보험은 사실 100점짜리가 없어요 음, 그렇죠. 단점을 모르고 어차피 좋다고만 해서 가입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음. 30세만계 단점은 30세 이후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음. 거아 어, 그쵸 그쵸 네, 음.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어린이 보험도 그렇고 성인 보험도 그렇고 주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건강체가 가입하는 보험은 다무해지한급잖아요 그렇죠. 무해지환급형이라는 거는 납입 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고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조금 발생했다가 음. 만기 시점에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급금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는 거다 보니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고 대신에 환급금이 있는 플랜보다는 보험료가 3, 40% 저렴하죠. 음. 근데 우리 태아보험으로 30세만기를 준비하는 플랜은 무해지한급평이 아니거든요. 네, 요거는 기본 플랜이에요. 그럼 이 기본 플랜을 가지고 다시 계약전환제도 때 재가입을 한다. 음. 그러면 어, 만약에 치료이력이 있고 진단이력이 있어서 타사에 가입하지 못하고 H사에만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무심사 조건이니 너무 땡큐죠. 음. 가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땡큐지만 만약에 다른 똑같이 가입하는 사람이 다 무예지로 가입을 할수 있는데 나는 계약전환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음. 무예지가 아닌 기본 음. 플랜으로 해야 된다. 음. 그럼 이제 보험료 차이가 갭이 아무리 요율이 작게 적용이 되는 음.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음. 계약전환제도로 재가입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 라고 볼 수는 라고 없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아이한테 정말 안정적으로 최소 10만원 정도 납입 음.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시면 30만기 플러스 100세만기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네. 30세 만기 시점까지 끌고 가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네. 적절한 시기에 전향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플랜이 네. 될수 있는 네. 거죠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태아랑 어린이때 특약은 30세 음. 가져가고 성인까지 보장받을 100세 특약은 따로 음. 무회지한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20년 남을 쭉 가는 그게 음. 아니라 30세 만기는 아이가 5세나 음. 7세 정도 됐을 때 치료 이력이 특별하게 없고 이번 음. 일당이라든지 태아 특약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리. 정리. 음. 네, 그래서. 100세만기와 실비 두 가지로만 네, 유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고민인 게 뭐냐면 보통 어른이 보험 추천하실 때도 90세만기 보통 추천하시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최하 보험은또유도 100세만기를 하세요. 90세만기, 100세만기 어떤 부분 때문에 추천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수술을 막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거나 못하시죠? 자녀들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음. 가성비를 따지면 80세 만기가 맞고요. 어린이 보험에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분류하는 21세 이상부터는 음. 사실 90세까지 준비하는 게 80세로 90세의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 음. 얼마 안 되는 차액으로 10년을 더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90세 명이를 추천드리는데 태아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차액이 더 적죠. 음. 그러니까 80세, 90세, 100세의 차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평균 기대수명이 150세잖아. 그러면 우리가 100세는 준비해야 된다. KB가 먼저 선도적으로 110세를 보장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110세, 120세가 지금의 100세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렇죠그또 그때 가서는 100세가 정답이라고 다할 거야. 음. 음. 사실 저희가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90세로 했을 때와 100세로 했을 때의 격차와 음. 80세로 했을 때, 90세로 했을 때의 격차들 그러니까 이 격차들을 잘 따져봐서 해하담보는이 격차가 크지 않아요 네, 워낙 담보별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어, 사실은 풀로 준비해도 음. 크게 뭐 이것 때문에 납입을 못한다. 이 격차 때문에 납입을 못한다는 아닌데 음. 성인이 되고 나서 이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하지만 태아보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 100세로 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가이드 기준에 대해서 음.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입 가이드 기준 음. 음. 이거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전문가님이 팁을 좀 주신다면 담보 기준이요? 담보 기준으로 음. 암에 대한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대진단은 보안 개념으로 들어가죠. 태아보험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후유장애. 거의 암하고 후유장애가 거의 탑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술비. 수술을 정말 많이 해요. 음. 의료기술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음. 거겠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설소대 수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최근에도 제가 진짜 여러 번 청구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선천적인 부분에 의한 수술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에일단 기본적으로 탑재가 잘 되어 있는지 너무 과하게 설계되어 있진 않은지 음, 저 갑자기 번했는데 이번에 N사에서 네. 간병인지원일당을 어린이보험에 탑재할 수 있게 음, 음. 저는 간병인지원일당이 사실은 실손만큼이나 중요한 음, 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게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맞벌이 부부도 많다 보니까 사실 간병인 지원 보험이 되게 주요한데 이게 과 누구한테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부모의 케어를 받는 자식이냐 음. 자식의 케어를 받는 부모냐의 관점으로 되게 비슷하다 유효한 담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문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되게 유용한 담보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이를 케어한다는 라게 되게 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간병인 시스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가 아팠을 때는 진짜 그거보다 더큰 도움 이번에 탑재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음. 이거는 가성비를 좀더 따져봐야겠다 3년 갱신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대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한번 이용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 음. 담보 중에 하나거든요. 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 안에는 그쵸. 이 담보를 구성했다가 음. 아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음. 응급실에 자주 가는 아이가 아니라면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같이 차를 해주시는 음. 거 이게 보험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험을 잘 활용하느냐 그쵸. 시기별로 잘 활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또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게 진짜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보험 관리의 핵심이지 않을까 음. 자, 그러면 상무분들이 음.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들 기존에는 한 회사 상품으로 음. 그냥 이렇게 구성하는게 되게 일반화 되어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유튜브 시장과 음.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조합 설계가 진짜 일반화 되기 시작한 음. 을것 같아요 음. 어. 이 조합 설계와 단일 회사 설계 음.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음. 힘을 좀 실어주고 싶으세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단일 설계가 당연히 좋죠. 그렇죠. 그런데 고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합 설계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장단점이라는 게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최소 보험료는 만 원, 이만 원, 만 원, 천만 그렇죠. 원 사이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담보들을 잘 조합을 하면 예를 들어 천원한장 아끼면서 보장은 최대로 음. 가져갈 수 있는 구성이다 보니 조합 설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조합 설계를 하는 게 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죠. 맞다. 알고 계신다면 무조건 하셔야죠. 음. 음. 자, 그러면 이달에 추천보험을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난달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음. 내가 잘했나? 4월 달에 보험료 인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하진 않았나? 음.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H사 기반으로 해서 K사 조합이 가장 많은 네. 판매고를 올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음. 왜냐면 같은 보장인데 15% 할인을 음. 하다 보니 다시는 음. 할수 없는 시점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회사 거를 그대로 똑같이 설계를 하면 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 음. 지난달에는 가성비 따져서 설명드렸을 때 음. 10명 중에 9명이 다 H사로 태아특약 준비하시고 음. K사로 100세까지 종합보장 준비하시고 음. 무해지한급으로그 다음에 실비보험 이렇게 해서 증권을 세개로 가입을 다 하셨죠. 지난달이랑 똑같은 설계로 H사 플러스 K사 설계를 해봤잖아요. H사는 거의 변동이 없거요 아예 없죠. 어. 이제 K사가 4월 달에 보험료가 정말 올랐냐 이걸 기준으로 봤는데 음. 대략 만원 정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 할인이 종료되면서 지금 더 비싸진거죠 음. 이게 결론이죠 네. 음. 그러면 이달 음. 4월 달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음. 어린이보험 영상때도 말씀드렸지만 음. 보장면에서는 사실 D사를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음. D사 가 진단비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네 음. 물론 D사 하나로만 100세 만기를 하셔도 음.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보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는 M사를 같이 구성하시는 게 음. 지금 완전 대상니까 그러니까 100세 기준으로 추가 설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음. 30세 H사 준비를 해놓고 3세만기 준비해 놓고요. 음. 추가로 이제 백세를 디사 플러스 엔사 진단금이 지금 너무 이번 달에 파격적으로 엔사가 네. 네, 그러니까 원래도 한도가 많이 들어가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무해장급형 10%를 내놓으면서 네. 최대로 넣는데도 이 금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태아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H사로 태아특기 H사로 실비. 백세만기 무해장급형을 한 개로 가져갈 것이냐, 두 개로 음.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아 증권이 네 개야? 그렇죠. 상품 관리해? 가입이 네 개야 돼. 어, 어떻게 관리해? 너무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계산을 다 해보면 세 개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 그렇죠. 절차는 그쵸. 복잡해지지만 음. 음.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수고스러움은 전문가님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수수료는 더 줄면서 일은 어. 네 배로 하는 맞아 제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고객님들께서 일단은 아이에 대한 보장은 마음 놓으셔도 되는 거고 저희는 청구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에 보내주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달의 추천 상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 30세 만기 H4. H사... 준비를 해놓고 추가로 100세를 디사 플러스 N사 아니면 디사 하나로 갈 거냐 이렇게 결정되는데 D사 하나로 하는 경우는 천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천 원. 보험료 면에서는. 보험료 천 면에서 천원. 천 원. 천 원. 응. 근데 담보 면에서 만약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두 개를 가지고 하시면 천원 싸지고 유사함. 천만 원이 더 추가되는. 태아보험을 설계하면 남아 기준이기 때문에 응. 여아 기준으로 보면 두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보험료가 한천원에 유산진단비 천만원이천원 정도 되니까이천원 차이라고 보면 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산 발병 시 우리가 이천만원이 아니라 삼천만원을 보장받게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제가 30세 만기 때 계약전환 제도에 단점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납입면제 기능을 빼놓고 할수 있습니다 납입면제에 있어서는 사실 기사 하나로만 가는 게 좋아요 납입면제를 기사 하나로 갔을 때는 일단 어 우리가 후유장애가 뭐 상했던 질병이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 그리고 암, 유산, 뇌혈관 질환, 허활성, 신장 질환은 다 똑같지만 음. 그 외에 5대 난치성 질환이라 그래서 뭐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납입 면제 범위가 D사가 정말 좋죠. N사 같은 경우는 코유장애가 80% 이상, 암 유사암, 내열간, 호혈심장 진단 시를 제외하고는 납입 음. 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좀아쉽고 포인트는 납입 음. 면제 혜택을 최대한 나는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음. 분은 D사 하나로. D사 하나로, 네하시 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음. 자, 오늘은 퇴학보 정리를 전반적으로 좀 해드렸고 퇴학보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관리가 무조건.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아기가 병원 가고 이러면 어떤 서류들을 띄워야 되는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보험금이 나온 건지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음. 가입하시는 것만큼이나 어, 제대로 된 보험생활을 할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전문가 선택에 조금 더귀 기울여 보시는 것들이 어떨까 음. 어, 생각이 듭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고 네, 가입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봄연구소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태아험 전문가님들 매칭해가지고 격이 다른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